구약 42페이지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 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음,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자, 각자 이야기 해보세요 자 크게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실 분 계세요? 야곱, 네, 네 속이는 자, 또 야곱, 시름하는 자, 네다 맞아요. 또 야곱, 아, 장자권 가진 사람, 또 아, 네,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그 사기꾼 같은 친구로. <웃음> 또 어떤 분은 야곱, 나요, 나. <웃음>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집념의 사나이예요. 야곱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 반드시 쟁취하고자 마는 장작권, 쟁취해야겠다 싶으니까 아주 팥솥 한 그릇 가지고 형 기묘하게 속여가지고 어찌 않나? 아버지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아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버리는 이장 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장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천사와 실험할 때도 엄청난 진념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수 없어요 하고 딱 붙들고 늘어지는 아주 진념의 사나이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야곱이다 이 장작권만 하더라도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장작권 딱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굴러올 줄 알았어. 아버지 일사구로부터 축복기도 받으면 그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장작권 가졌죠?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축복과 축복기도와 정반대로 꼬이는 인생이 열려집니다, 야구. 아니, 축복기도 받으면 더잘 돼야 되는데. 장작권 가지면 더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아니 일이 더 꼬여요 더 험악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야곱의 목표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목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향한 목표 이게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작권 그 자체가 목표였죠 이것만 가지면 세상 말로 난땡 잡을 수 있어 이게 야곱의 목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야곱이 장작권을 가지기 이전에 장자다워지는 것, 야곱다워지는 것,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장작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뭐가 안 맞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신자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신자 맞죠? 아멘 하세요네 맞아요 우리가 신자의 신분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크리스찬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관심은 내가 신자되고 내가 집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는 것보다 집사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장로다워지고 목사다워지는 것 이것이 더중요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막 받을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무엇을 받을까? 더 받아야지 더 누려야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정말 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로, 그릇이 준비된 자로, 네가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목표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거쳐가게 하십니까? 광야를 거쳐가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뭐 길을 내시면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도 길을 내시는데 곧장 가면 일주일면 이 걸릴 그 거리를 아,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하신다. 그 광야 여정이 뭘까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 다워지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곧장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풍요에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빠이빠이 너무나 그렇게 하기 쉬운 자들이라 또 가난에 가면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게 금방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세상 사람들 그 가난의 족속들과 똑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뻔히 아시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자, 야곱은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탁 택정하셨어 와, 참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뱃속에서 택하셨어요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족장으로서의 족장다워지기까지는 장자권을 가진 장자다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까지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때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기간이 그 훈련의 시작인 거죠 자,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은 야곱을 교정시키시는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야곱을 교정시키시는 거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베델에서 야곱 만난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비전도 주셨죠 약속도 주셨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범죄하고 살아도 하나님 축복받네 여러분 이게 오산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잘못에 대한 보상을 치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던 그 실수 그대로 교정 없이 그냥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딱 붙잡으셔가지고 야곱을 교정하시는 그 기간이 이 하란에서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훈련 파트너로 나를 교정시키는 레슨 할수 있는 사람으로 어, 이 가까운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곱의 훈련 파트너는 외삼촌 라반이었다는 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은 평소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늘 부딪히는 내 남편 또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목장 식구들 어, 그렇죠? 또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 직장 상사 후배 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안에 늘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나를 늘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이 피할 수 없고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혼자서는 훈련이 잘될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으로 자기 애, 자기 집착이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두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난 그런 대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난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야곱을 보면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잘 몰라요 그런데 라반의 모습에 자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은 예상치 않았던 적수죠 그 라반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투영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내 주변에 동원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와 내가 이정도밖에안 되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은 굉장히 거북한 상대였습니다 이야 진짜 적수끼리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굉장히 거북한 상대가 있지요 늘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아, 나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어 말도 섞이기 싫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상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 하나님이 훈련용으로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은 대부분 만나고 싶지 않는 내가 엮이고 싶지 않는 인물들,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고 만나면 짜증나게 하고 조금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싶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 파트너로 우리 앞에 세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늘 배치해 놓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돌아버리는거지 이게 여러분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많이 사기를 당하는데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일종의 사기꾼 같아 근데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합니다 <웃음> 야곱의 정, 이 자기 전공 분야는 쏘김수였는데 라반에게 아주 여러 번 지가 속가요 이게 이 야곱은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라반과의 만남에서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야곱은 머리를 잘 굴렸는데 쥐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라반이라 라반 자이 야곱이 여러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오는데요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외삼촌께서 내품싹을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저기 바꾸셨다면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떼먹었다 아니 얼마 얼마 계약을 했는데 떼먹고 안 주고 자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열 번인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 그 말은 성경 주의 가들은 수없이 많은 횟수를 지칭한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과 있으면서 수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임금 떼이고 얼마 줄게 분명히 계약했는데 반 잘라주고 언제까지 줄게 하다가 언제까지 안 주고 뒤로 미루고 이런 일을 야곱이 당했다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이 40절에 보면 야곱은 종처럼 일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가면 낮이나 밤이나 눈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종처럼 일했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번번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참이 라반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에서도 사기를 당했잖아요. 아시죠? 그죠? 렇 라헬을 준다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후에 라헬가 딴, 딴, 단 하는 거, 그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시력이 어두우니까, 요즘 같다면, 뿔테 검은 안경, 돋보기 안경 끼 여자. 그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것도 또 뭐냐, 헷가다할 일이죠. 이 당시 문화는 밤에 결혼식을 올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당시에는 뭐, 밝은 전등도 없었으니까. 또, 고대 근동의 이 결혼풍선은 신부들은 얼굴을 가렸다. 몸을 다 가리고. 그렇죠? 신제적인 특징도 자매였기 때문에 아마 비슷했을 것이고. 또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으로는 그런 결혼식이나 무슨 이런 중요한 시기 있을 때는 침묵하는 것말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 당시의 습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말 없이 이제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가도 이제 무슨 말이라든지 할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걸 예상해서 라바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니까 아마 레아에게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야곱이 네 보고 라헬이냐 물으면 네 라헬이에요 네 동생 목소리 흉내내라 네 동생 목소리 흉내내라 분명히 라반이 시켰을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무엇과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을 때형 애수로 분장하고 네가 애서냐 라고 물었을 때이 자기 형 목소리 내 네, 애서해요 이렇게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형의 음성을 흉내내며 아버지를 속인 장면 그가 당한 모습은 그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장면과 너무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참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아니, 7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깜쪽까지 쏘갔죠 막 펄쩍펄쩍 뛰며 분노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펄쩍 뛸 것이 아니라 이때가 중요한 훈련의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야곱이 분노하고 있는 라반의 행동은 자기가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의 완벽한 재연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라반이 잘 알았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고 또 7년 동안 노동력을 얻고자 한 속셈 그러니까 그는 딸을 이용하고 야곱을 속인 거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하는 라반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야곱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비슷 하고 똑같은 사람딱 만난 거하나님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와, 그 하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합니다 모두 14년이죠 그리고는 부인 둘을 얻고 나중에는 몸종 둘까지 얻어가지고 아내가 4명이고 12의 자녀를 놓죠 그러면서 그 가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서로 막 자녀 낳기, 아이 낳기 경쟁을 하지 않나. 아니, 요즘도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좀웃어주겠이네 <웃음> 명의 여자와 엮이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이게, 예, 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야곱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죠. 야곱이 원했던 삶을 라헬가 신혼 딱 꾸리면서 짠짠짠 하면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이제 막 가정사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야곱과 라반이 너무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보다 급수가 높지만 야, 라반은 야곱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이 라반이라는 거울 속에 미친 모습은 야곱 자신인 거예요. 라반이 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떡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 나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해보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싫어한 그 사람,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은 사실 나를 담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죠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자기가 교만하면 그만한거못 본대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거부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상대의 모습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대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왠지 싫고 마주치기 쉽지 않고 계속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게 돼 자꾸 부딪혀 여러분 이거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싫어도 거부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훈련이 딱 끝나면요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 앞에 사라져요 와 있어도 인지를 못해요 <웃음> 있어도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서 한 10년 동안 지독하기 힘들는데그 남편 그대로 있어 지금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웃음> 이게 남편과 훈련 기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훈련이 남아있다 나에게 훈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래에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꾼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요새 이 꿈이 딱딱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내가 난 군대 갔다 왔는데 병장은 아니지만 네, 네, 계급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웃음> 아, 내가 군필자인데 왜 꿈이 자꾸 군대 가는 꿈을 꿀까? 제가 몇주 전에 노예 임원되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하, 그 꿈이 이거였구나 노예제가 임원되고 딱그 하루 지나서부터 바로 유격훈련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 부산 노예 안에 이제 일들이 하나씩 챙기니까 온갖 군상들이 이제 대앞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다 나, 나를 상대해야 되는 제가 한 3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군대 가는 꿈이 바로 내가 노예 임원되는 꿈이었군요 딱 맞아지는 거라 지금 유격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아, 그런데 아직 내년 10월까지 남았어 하왜 아, 너의 임원으로 하나님께서 집어 넣었을까? 네, 표설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목사들, 그 다음에 장노님들 다 상대해야 되고, 교회 어려운 문제 초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다 행정적으로 다 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신다는 거죠 핵심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깎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 걸 라방 같은 사람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로 힘든 신분이 계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많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야곱에게 라반은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라반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제대로 훈련될 수가 없어요 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화를 빠르게 내는데 창세기 29장 25절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됨이니까? 자, 저구들이 야곱이 지금 버럭 화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하니? 당신 왜 나를 속여? 왜 나에게 사기쳐? 그것 때문에 지금 야구에 버럭하고 있는 거거든 왜 나를 속이시냐고요? 나를 준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고요?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요 포인트가 자기를 포기하는 포인트예요 지금 라반한테 당신 내 속였지 근데 지는 어땠습니까?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인트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속았다, 속았다 근데 지가 어떻게 살았어요? 속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 분노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죠. 야곱은 자기가 피해자로 그렇게 인식하지만 얼마 전에 자기가 형이나 아버지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쥐는 피해 줬으면서 쥐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피해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쥐도 피해를 줬는데. 그 이게 야곱의 분노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 없이 분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이 야곱이 그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한 번, 두번 썩을 때마다 야곱에게도 왜 썩이 부글부글 안끓었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결심을 읽을 거예요 아, 치사하게 또 썩이네 또 떼어먹네 또 떼어먹네 아, 난 저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 안살 거야 난 저렇게 안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난 저렇게 안할 거라고 너무 치사하거든 너무 역겹거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나 같으면 절대 저래안해안해안해 안 해.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이 깎여져간 여러분 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 옳습니까? 모든 게다 옳았, 옳았어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역좀 봐라 이렇게 해서 붙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 왜 필요합니까? 혼자 살면 싸울 일도 없죠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유치한 것으로 싸울 인간인 줄 몰랐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 내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거창한 주제로 부부싸움 하는 부부 있습니까? 북핵 문제로 부부싸움 하는 가족 있습니까? 트럼프가 뭐... 어. 뭐, 이게 지금 방임이 뭐, 이거 뭐 압박한다고 부부싸움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유치한 거잖아. 쓰레기통 좀 비워달라고 했는데 쓰레기통 안 비웠다고. 막 거기서부터 막, 불화살이 막, 불화살이 막날로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뭘 봅니까? 내가 저렇게 하찮은 것도 품지 못하는 나의 유치함들을 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고쳐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봤는데 여러분, 삶의 고난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은 뿌린대로 거두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이 원리가 야곱의 생에 작동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기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다 야곱의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만을 아는 그 욕심, 속이고 또 속이는 그 못난 성품 하나님은 라반을 딱붙여주셔가지고 깨트리고 반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야곱이 진짜 변해가요 야곱보다 훨씬 교활했고 속이는데 한수 위인 외삼촌에게서 그가 받아 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20년쯤 라반의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날 쯤에 이 외산들은 라반이 야구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자이저 장면은 한 20년간 머물고 나 이제 갈래요 나 이제 떠나갈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붙드는 거예요 야구를 붙드는 거야. 가지 마요 가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을 축복하셨어 너 때문이야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거 보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이제는 우르르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가 더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이 야곱이 미운 짓이나 하고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예? 지가 하는 대로 지도 오른밤을 치면 나도 왼밤 치고, 예? 뭐, 아자면 나도 갈 거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니네 떠난 데 했을 때 박수 치고, 그래, 자가 빨리 가, 빨리빠이렇게 빨리 했을 텐데, 야곱이 너무 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떠난다 그러니까 턱 붙들고는 더 머물러, 나와 같이 더 있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네 나를 축복하시네 나도 변화되게 하시네 이 고백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창식의 32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사건으로 곧장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다움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다움 족장다움, 장작권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무조건 장작권만 쟁취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때에 장작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 되면 신자답게 살아야 되죠 이름만 신자이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단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거든 교정시키시거든 훈련시키시거다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택한 자녀답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만약 인간관계 꾸여 있다면 그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루시는 일이 있는 거죠. 집에서다 보면 아이가 너무 너무 힘들게 그러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이 애가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군에 포인트를 어디 두고 있어? 지 애비에다 포인트 두고 있다면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힘들게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살짝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관계의 그런 부딪힘, 그걸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샤넬게 목사로서 목기를 하는데 아, 장로님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안수십사 나를 괴롭히면 난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다른 교회도목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새날을 떠났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다른 게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거기서 또 훈련이 안, 여기서 안 되면 그게 또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자녀 다음으로 목사 다음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저기서 또 받아요 여러분 차라리 저기 안 가고 여기서 받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피해시께만 아야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있어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지금 자꾸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품어야지 내가 그래도 용납해야지 사람 품는 법을 배우고 계셔요 왜 저렇게 나를 대할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나에게도 뭔가?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내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왜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할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잘난척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면서 내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겠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피해자가,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어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품어야지라고 하는 이 사람 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 아버지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배우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참으로 좋은 동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세요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지요 야구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거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스톱 자, 저기 잘안 넘어가요 저부분에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게 잘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거든 아왜또 시험이야 힘들게 여겨라 기쁘지 않게 여겨라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그 시련,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시련받는다는 거죠. 단련받는다는 거죠. 연단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는,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라게 하시는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저 부분에서 시험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인간들을 만나거든 아주 다로온 사람 있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제가 노예를 좀 해보니까요 와, 목사 장로도 안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계속 맞닥뜨리게 하세요 저 구절이 저게 막복음이라수고아 네가 노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간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난 빨리 심을 달 내년 심월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뭐 서기하면 부노회장노회장 간다는데 나는 바로 전역하고 싶어 바로 부사관 안 가고 아우 너무너무 이 훈련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간들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여겨라 네, 여겨라 기쁘지 않아도 기쁘게 여겨면서 나가라 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내를 펴고 참는 법을 펴고 가칠하게 대할 때 아, 왜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굽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아마 야곱은 라반과 20년 동안 계속 부딪히면서 하우처 인간이 또 잘하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깎여지고 깎여지고 이게 야곱의 20년의 세월이었던 겁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는 어렵지만 잘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를 모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 의미 없는 시험 없어요 뜻이 없는 시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곁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자식 같으면 상관 안아요 왜? 우리를 다루어셔, 다루셔야 되고 또 빚으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하다면 라반을 떡 붙여주시는데 그런 라반일지라도 잘 견뎌내면 라반은 야곱의 생애를 빛나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쭉높여주시려원나세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네가 정말 내 자녀답게 그렇게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변해가는 것을 단순히 야곱의 변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싶어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또 붙여주시고 이 상황 만나게 하시고 저 상황 만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추적자로 따라다니면서 이 야곱이란 한 인간을 계속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지 이게 이게 지가 잘나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제 아내가 당신 요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기분이 좀 좋죠 근데 우쭐우쭐 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환경 가운데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끈질긴 그 주님의 추적 때문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제 안의 눈에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수고였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히브리스 12장을 꼭 읽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야곱이 20년 라반의 목축과 함께한, 라반의 외삼촌과 함께한 하란의 세월 20년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근데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냐? 심은 대로 일종의 거두는 징계죠. 지도 속였으니까 속임 당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그 기간을 때로는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인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징계가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면 다 아파요 다 고통이에요 하나님 치실 때는 다 아프고 고통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 20년 라반의 집에 그하는 이 하란의 삶은 제가 이야기했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가운데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 시전이었죠 그 아팠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지 이제 곧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넌 이제 나의 자녀 됨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다 하면서 바꾸어 주는 장면들을 봅니다 하하, 내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더라도 그것이 훈련이든 연단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때더 이상 잔소리 안 하죠. 자식을 포기해버리면 체직질, 체직질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때로는 잔소리를 하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손길 이 연단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연단과 훈련이 주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만 여러분 응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다루시려고 하시네 라고 여러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쁘게 여기라면은 달갑지 않게 여기지 말고 수용하라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도 우리 또 노예 이문에 가 있거든요. 이제는, 예, 기쁘게 가면. 할로야. 예, 또 어떤 인간들을 또내 붙여줄지 모르지만 난또 다름을 또 받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환경과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피하고 싶고 힘들게 하는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일들이 결국은 내 생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망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더 다름 받겠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다된 사람처럼 난 훈련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빚어가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 이 스토리가 여러분 삶에도 아름답게 적용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잘 적용되어져가지고 아멘 믿습니까?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축복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더 많이 많이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예비되게 하소서 주여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을 빚어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훈련과정 속에 제가 더 다듬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